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웃음>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사실 저점이 었기 때문에 6,0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6,000달러대로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상승세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뉴스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감이 정말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확인했는데 7월 10일부터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암호화폐 관련 이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7월 1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될 거라 하던데요? 이 핵심 개정안이세 가지인데 첫 번째부터 보면 거래소의 비직금 계좌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직금 계좌와 비직금 계좌 모니터링의 큰 차이점은 이 직금 계좌는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거고 비직금 계좌는 투자자 거래 비용 외 거래소 운영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직금 계좌만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거래소 회계 장부도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내역도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김프 현장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면 이득이잖아요. 그렇게들 많이들 하셨는데 이게 조세포탈이나 뭐 자금 세탁할 우려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소가 입출금 하는 이용 고객이 취급 업소인 것을 확인을 하고 유용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거래 거절을 통보할 수 있대요. 그리고 지체 없이 거래 종료를 할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강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래소 관리 감독한다고 해가지고 이 보안적 제도적인 부분을 강화한다고 하는 건가?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웃음> 사실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점점점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가독이라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어느정도 되어있어야지 이 시장이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강화시키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정부가 하루빨리 이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시고 거래소의 보안적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더 우선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 라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7월 중에 설립한대요. 라인이 일본 도쿄 라인 컨퍼런스 2018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코인 이름은 미정이긴 해요. 아무래도 라인코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러겠죠? <웃음> 그리고 7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도 설립한다고 말했네요. 일본어와 태국어를 제외한 1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고 이 법정화폐 거래는 불가능한데 이 암호화폐끼리의 거래는 가능해요. 그리고 일본과 이제 미국에서 거래가 불가능한데 이 라인이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SNS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거래소 설립인가를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거래소들도 수두룩해요.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해서 라인도 지금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라인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사인 이 카카오와의 이 경쟁 구도도 볼수 있는 건가요? 카카오가 지난 3월 중이었나? 카카오네 블록체인 에서 카카오지를 일본에 설립했잖아요. 그리고 5월에 그 블록체인 기술의 사전 그라운드 X도 설립하고 지금 디앱도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이 대중들한테 편리하고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 중인 디앱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정말 편리한 디앱을 출시하지 않을까요? 저는 카카오 이 D앱이 정말 기대돼요. 어떠한 앱을 출시할 건지 얼마나 정말 편리하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건지 저는 카카오 D앱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업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 내노라 하는 이 삼성, LG 이러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저희 실생활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날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블록체인의 가치도 높아질 거고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저희도 모르게 블록체인이 막 저희 실생활에다막 적용이 되는 그런 날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는데요? <웃음> 이 블록체인이 저희 실생활에 적용될 그런 날을 기대해보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블로그 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